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교재의 그림도 보고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체액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체액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체액이 세포 내와 외액 세포 내 세포 외 이렇게 체액이 이동이 됩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다 것 문제는 리뷰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체체 구성은 전체 총체 뭐 토탈 바디 프로이드에서 TBF 이렇게 약자로 기록을 하면은 크게 나눠 가지고 세포, 내액, 인트라세로라 프로이드 ICF 인트라 그러면 뭐뭐 안에 이런 뜻이잖아요. 적도로 인트라셀로 ICF와 세포 외액 엑스트라셀룰 자,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 그럼 세포 내액은 글자 그대로 세포 안에 존재하는 액체 상태 체액입니다. 그래서 세포 내액은 생명현상의 본체가 되는 모든 생화학적 반응이 세포 내, 세포 안에서 일어납니다. 세포 내에서, 모든 생화학적 반응이 세포 내에서 진행되는데, 거기에 존재하는 세포 내액이 주, 중요할 수 밖에 뿐이잖아. 그 다음, 세포 외액은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세포 외액은 어떤 것이 세포 외액이냐? 세포가 아닌 바깥쪽에,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세포가 필요로 하는 산소나 영양 물질을 세포에 공급해 주는 체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포 내에서 생성된 노폐물도 배출을 하면은 세포 외액이 운반해 줍니다. 그다음 뭐 전해질 농도나 pH나 산투질 농도 등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포 외액이 세포 내액보다는 세포 외액이 어떻게 보면은 세포 내액 중요하지. 세포 외액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주로 가장 많은 것이 혈액입니다. 자, 이게 세포입니다. 자, 세포 안에 들어있는 체액, 세포 내액. 그다음 나머지 세포 내액을 제외한 바깥쪽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 세포 사이에 그 간질액이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이라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소라든지, 뭐, 노폐물 운반, 이런 게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혈액, 간질액, 대표적인 세포 외액, 그 다음 세포 내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 전체 총, 체액량이 약한 42L 총체액 중에 세포 내액이 약 40% 체중에 약한 40% 한 28L 정도 나머지 간질액이 체중의약한 15%로 한 11L 그 다음 혈장이 체중의 약 5%로 한 3리터 이렇게 해서 전체 한 42리터 정도 차지하고 있다. 체액의 세포 내액은 체중의 한 40%, 간질액은 체중의 15%, 혈장 약 5%, 그럼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60%, 약 60% 정도?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 거의 이 체액,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뭐 수분이 한 60% 정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포 내액과 간질액과 혈장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남자, 여자에 따라서도 유아에 따라서도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총체액이 총체액이 남자는 체중의 약한 60% 여자는 한 50% 정도로 지금 유아는 한 7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유아에서 나이가 점차 점차 들어갈수록 자꾸 전체 총체액 양은 줄어들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체액의 전해질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다 뭐 외울 이런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자 외울 내용은 아니고, 자 세포 외계 주로 혈장 간질에게 어떤 소듐 이온이 많을 수밖에 뿐이잖아요. 소듐, 그다음 클라이더 식염, 우리가 먹으면 은 소듐 클라이더. 그 다음, 포타시움, 카리움이라고는 포타시움, 혈장 속에 4 m 리당량퍼 리터. 여기에 m e q 캐는 게 미리 이퀴브런트에서 당량입니다. 이온, 미리당량 퍼 리터. 칼슘움 5. 미리당량 포리터 마그네슘 3총 양이온이 157 미리당량 포리터 그다음 음이온도 같은 수치가 될 수밖에 뿐이고 그래서 오스몰 미리 오스몰 포리터 삼투압이 300 간질액도 300 적혈구도 세포 내액에 300, 3탑 300mm equivalent r l i 그러니까 리 당량인데 미리 당량이니까 이게 노말농도예요. 미리 노말농도 노말 그 다음 책양이 조절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분을 섭 취득했던지 그 다음에 소실할 수 있는데 이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제 탈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은 부종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수분은 우리가 어떻게 수분을 취득할 수 있느냐 자 수분 섭취 물로서 섭취가 됩니다 그 다음 대사수분이 만들어집니다 탄수화물, 뭐 단백질, 지방 할것 없이 안에서 대사되면서 수분이 생성됩니다 그거 어디서 생성돼요? 어디서 생성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OX 만들어집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다음 시간에 답할 수 있도록 찾아오세요. <웃음> 몸에 수분, 수분 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분 소실은 어떻게 될까? 소변을 통해서 대변을 통해서 피부 호흡을 통해서 배설됩니다. 자 불감성 소실이라는 게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배설되는 피부와 호흡을 통해서 배설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이숨 쉬고 나오는 숨에 여기도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분을 취득했는 거와 수분을 잃어버리는 수분이 균형 밸런스가 형성이 안되면은 바로 문제 문제점 발생 되죠. 거기에 이제 자 모세혈관에서의 액체 이동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모세혈관 부위의 동맥단에서 혈액의 액체가 간질액 쪽으로 나가고 뭐 물론 여과되고. 정맥단에서는 간질액 쪽으로부터 혈액 쪽으로 액체가 들어옵니다. 재흡수됩니다. 자, 이 액체의 이동 원리를 설명해낸 학설이 뭐냐? 뭐 스타링이 스타링이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혈액 공급해줘. 혈액 공급해 줘가지고 그 혈액이 우리 몸에 어떻게 움직일까? 어디로 가서 최종적으로 모세혈관으로 갈거 아니야? 그렇죠? 모세혈관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조직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간질액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노폐물도 가지고 다시 정맥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도 심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폐로 가야 돼요. 혈액순환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그려지도록 좀 공부를 하세요. 자, 그 다음. 체액불균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부종과 탈수입니다. 탈수는 섭취한 수분보다 더 많은 수분을 잃어버렸을 때. 그 다음, 부종은 그 반대일 경우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부종은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이나 체강에 비정상적으로 액체, 그러니까 조직액이 과량으로 축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조직 압의 상승이나 혈장 단백질의 감소, 자, 혈장 단백질의 감소 그다음 모세혈관의 투과성 증가 뭐 림프관이 폐쇄되버렸다 이럴 때 부종이 일어납니다 부종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부종이 일어날까?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인을 혈장 단백질이 감소했습니다 단백질이 감소했는데 왜 부종이 일어날까요? 그다음 탈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부득이 체액을 더 많이 잃게 되거나 섭취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당연히 몸무게 감소, 산염기 평형 장애로 산증, 체온 상승하나 맥박 상승, 맥박 상승, 심박출량 감소, 뭐 격심한 갈증, 피부 건조, 뭐 허탈 상태 심하면 생명에 위협까지. 줍니다. 그러면 탈수가 어느 정도까지 탈수가 일어나면은 생명이 위협할까 이런 조건이 있을 수밖에 뿐입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혈관과 조직 사이의 액체 이동 그러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동 동맥입니다. 자 되게 붉은색으로 표시하면은 무조건 동맥혈입니다. 청색으로 표시하면은 이거는 정맥혈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종말 세동맥. 자, 동맥 가서 이제 모세혈관으로 동맥피가 나가서 그리고 어디에 조직 속으로 빠져나가겠지. 그지 빠져나갔다가 정맥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야 될때 조직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어? 혈액이 간질액이 해수되지 않고 남아있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부종도 생기고 탈수도 생기고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 체액에서 pH 조절이 어떻게 되냐 자, 우리, 몸이, 우리 몸에 이 우리 몸 혈액의 pH가 7.35에서 4.5로 7.35에서 7.45 사이로 굉장히 정확하게 아주 좁은 영역에 pH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pH가 만약에 깨어져 가지고 pH가 7.35보다 정상보다 낮아지는 경우 산증을 유발합니다. 높아지는 경우 염기증을 유발합니다. 많이 변화가 되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려요. 자 여기에 혈액의 pH가 강산강염기가 들어오더라도 혈액의 pH가 7.35에서 7.45 영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을 완충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작용을 가지고 있는 혈액을 우리가 완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가능한 것이 탄산, H2CO3. 우리가 호흡에 의해 가지고요. 이산화탄소가 발생됩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입니다. 이 탄산이 이온화되면 수소이온과 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 음이온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자, 여기, 여기 여기에서 중탄산 자, 이걸 중탄산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일명 부르는 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 탄산 수소 이온입니다. 이걸 중탄산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중탄산 염에 의해서 완충 작용을 나타낸다. 이 완충작용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탄산염 아닌 완충작용을 나타내 주는 작용 메커니즘이 하나 있다 그것이 인산염에 의해서 인산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단백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 헤모글로빈에 의해서도 완충역할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외울,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외워질 수도 없어 그런데 이름은 들어봤다 중탄산염 완충 그 다음 인산염 단백질 헤모그로빈또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있다. 자 국가시험 문제 예 보자. 인체 체액 중 세포 내액은, 세포 내액은 체중의 약몇 퍼센트이냐? 아까 몇 퍼센트 그랬어요. 세포 내액, 체중의 약 40% 그랬잖아. 그죠? 이게 실제로 국가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체액이 체중의 약 60%인데 세포 외액이 체중의 한 20% 세포 내액이 약 40%로 구성된다 그 다음 체액 삼투질 농도의 정상치는 얼마이냐 아까 계산했는 결과 300mL 오스몰 나왔었죠 죠그 이것도 문제 나왔던 거야 자 그러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아니 자이 자료 내가 올려줄 테니까 삼투모랄농도 모랄리티 뭐, 뭘 농도, 뭐랄 농도. 자, 이거 설명을 했는 자료입니다. 보도록 하세요.